자, 이번에는 엉덩이 근육 같이 풀수 있는 거 들어갈 건데요. 이 상단을 풀 거예요. 아주 속에 있는 근육이죠. 자, 아까 런지 했듯이 그대로 최대치에서 다리를턴 아웃! 다시 11자. 턴 아웃! 딱두 번만 해주시고요. 그대로 팔꿈치로 바닥을 대주실게요. 바닥을 댄 상태에서 왔다 갔다 먼저 롤링으로 근육이 놀라지 않도록 풀어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무릎이 닿을 때까지 상체도 같이 이동할 거예요. 자, 눌러줄 거예요. 이때 무릎은 고정 안 해도 되고 딸려와도 돼요. 자, 이 상태에서 가슴 닦기 한 상태에서 만세해 주실게요. 이때 엉덩이 근육 충분히 늘어날 수 있도록 잡아주시면서 상체는 다시 들고 올라올게요. 들고 올라왔을 때 똑같이 장육근도 같이 늘어나고요. 최대한 지금 엉덩이에 지금 많이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엉덩이가 최대한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. 옆으로 가서 내려가 볼게요. 똑같이 눌러준 상태에서 턴아웃 11자 턴아웃 팔꿈치 그대로 내주시고 사이드로 이동 천천히 닿을 때쯤 가슴단기로쭉 눌러주실게요. 이때 엉덩이 쪽 자극 충분히 느껴주시면 되고요 허벅지 옆라인도 같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너무 엉덩이가 안 늘어나고 다른 데가 늘어난다 놀라지 마시고 엉덩이 늘어날 수 있을 때까지 허벅지도 충분히 늘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